점프해서 찍어버려도 계속 걸리게 되어있어요 뭐야 이거? 이 뒷발은 밀어내는 게 아니네요 말그대로가 지지만 살짝 해준단 잠시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생생교육통의 전현두혁입니다 어, 오늘 저희가 1년 한 2, 3개월 만에 다시 왔어요 저 호중 씨 보러 저희가 저번에 가슴, 어깨 운동했었죠? 네. 네, 뭐 솔직히 뭐 등은 등이 장점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웃음> 저는 등, 등이 최고 약점이고요. <웃음> 이거는 뭐 인터뷰 때마다 얘기하는데 통편집돼가지고 네. 2호점 오픈했고요. 제가 오픈한 지 이제 3개월 안 됐습니다. 아, 좀, 좀 벌었나봐. 네? 벌었나봐 좀. 네, 뭐 속사정이 있어요? <웃음> 근데, 아무튼. 아, 예전 그 던전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던전. 그때처럼 또 오픈하면은 이거는 안될것 같아. 그때처럼 또 오픈하면은 새로운 동네에서 하니까 좀 다르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머신이나 컨셉도 조금 더 바꿔봤습니다. 태피 치시면 나오니까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결됐답니다. 예, 등록좀 많이. 아, 오늘 또 운동 좀 특별하게 진행할 거예요. 여기 태피에 또 이제 선생님들 네. 새로운 선생님들 네, 네. 게스트로 선생님과 같이 운동 진행하고 뭐첫 종목은 하체 운동하기 전몸 푸는 거. 부족한 부분이 네. 제가 이쪽은 이제 좀잘 음, 나오는 편인데. 네, 네. 이쪽 있죠 외측광근의 네, 외측. 하단 네, 네. 외측광근의 하단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외측이 안 먹는 이유가 여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체 운동을 할때 네. 대퇴골을 네. 제가 좀 많이 외전을 해서 운동을 해요 네, 네. 펼치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측에 네. 고립은 잘안 된다 네. 펼치는 식으로 했을 때 엉덩이나 이런 데 햄스트링에 자극은 잘 잡히고요?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괜찮게 잡히는 것 같은데 네. 엉덩이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엉덩이를 제가 따로 막 신경 쓰지 않아서. 네. 제가 항상 영상을 이제 할때 들이나 말씀이 있죠. 누군가에겐 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득인데. 너? 아니. 나의. 아직도 아 이런 득를 <웃음>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하체가 잘 강화가 되려면 풀스쿼트가 갑이다 아. 라고 많이들 말은 하지만 풀스쿼트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보다 저는 일단 스쿼트를 못하고 스쿼트를 거의 안 합니다, 프리스쿼트는 제 발목 상태가 스쿼트하면 독이에요 왼발은 올라옵니다 오른발은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거 이상 안 올라와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죠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된 상태에서 네. 발달시켜야 되는 부위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죠. 궁금을 여쭤본 이유는 네. 얘가 힘을 잘 쓰려면 얘가 잘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있어서 외측 같은 경우에는 내측이 가로로 된 것보다 펼치는 식으로 운동할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수축이 거의 안돼 있어요. 네, 맞아. 예, 그렇다면 반대로 뭘 말하냐. 둥부 쪽이랑 골반 쪽이랑 이런 곳에 활성도를 잘 올려줘서 안게 되면은 얘네가 좀더 활성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도 아... 틀린 답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맞아. 쉽게 말하면 고관절이 활성화죠 지금 떠오르는 방법들을 하나씩 해볼 건데 네. 런지 자세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 그냥 편하게 발 완전 어, 일자로요 서로 일자로 만들어주고 너비는 그냥 자기 본인 골반 정도 오른발은 지금부터 익스텐션 시켜서 접히지 않아요 이렇게. 어 뒤꿈치는 들어주시지만 네. 이 무릎은 절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펼치고만 계시고 허리에 손을 올리신 상태에서 네. 골반의 높이를 스스로 확인하러 한 해봐요 이렇게 아, 했을 때 양쪽 높이가 다르지 음. 않는지 자, 이쪽 무릎만 우리가 컨트롤 할 건데 네. 오른쪽 무릎이 몸 우리 중앙선으로 가까이 오게끔 돌려 넣어주세요 넣고 그대로 우와. 크게 크게 원을 자기가 그릴 수 있는 만큼만 그릴 수 있는 만큼 원을 그려서 돌아와서 완전히 펴줍니다 완전 히 익스텐션 시켜주세요 동그라미 그리고 완전 펴주고 이때 얘는 절대 접히지 않아 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발바닥도 어디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발바닥 전체의 압력은 고르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이제 한 10번 정도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 많이 할때 20번 30번까지 합니다 근데 이걸 돌리는 데 있어서 계속 무게중심이 계속 바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발바닥 접지를 잘 해줄 수 있다면 본인이 컨트롤스는 계속 올라가겠죠 지금 안쪽으로 안들어가지죠 네. 네. 이게 이제 해보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어떤 동작이 안 되는가 이게 어색한 만큼 계속 반복해주면 잘 쓰는 곳과 쓰지 않는 곳의 차이에서 오는 워밍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스쿼트 한번 편하게 해보시겠어요? 오오 스쿼트하게 되면 은 둥근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기 때문에 네. 무게중심을 좀 아래로 못 누르시는 분들은 이런 동작을 해주면 좋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 인아웃 해보세요 양쪽 느낌 비교해보세요 이렇게요. 네. 왼쪽이 더 부드럽게 넘어가죠. 네. 무릎의 움직임은 얘네가 쓰이는 거지만 각도에 대한 조절은 여기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 활성화를 시켜 놓는 것이 운동에서 효율을좀 뽑아줄 수 있겠죠. 어, 숨차 지금. 네, 숨차요. 이것도 대근육이라서 나름. 무릎을 펴는 뜻이에요. 죠 그렇죠? 네, 무릎을 펴놓고 몸은 플랫하게 두고 골반이 딱봐도 안 틀어져 있으면 돼요. 돌려서 완벽하게 탁 익스텐션 시켜주고 한번 익스텐션 다시 돌려서 부드럽게 익스텐션 왼쪽 할 때는 골반이 하강이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오른쪽 할때 골반이 내려가네요 네. 원을 그릴 때 엄지발가락 꽉 눌러 보세요 네. 누르고 돌려봐요 무너지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덜 무너지죠? 네발바닥에 어. 어. 무게중심이 한 곳으로 쏠리면서 이제 체중이 넘어갔다는 것 뜻합니다 그 발바닥의 앞점을 고르게 잡아주면 어떻게 된다? 아어 무너지는 현상이 덜하다 허리에 올리고 다리 모아주시고 자, 오른발 들어보세요. 한발만 들어줘. 균형 잡으세요. 네. 발끝 당겨주시고 붙었죠? 네.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몸은 여기로 열고 다시 돌아와. 하나 다시 둘쭉 자, 네, 쭉 이상한 표정 나온다. 자, <웃음> 다섯 쭉 태핑만 오면 표정이 상해져요 네, 오세요. 셋. 으이 느낌에서 설명서 제방이 오래 자라시네요. 폰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여섯 제손 따라오세요. 하나 아, 왼쪽이 자, 안 된다. 이거. 아, 뭐야 이거? 세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은 네. 기다려. 내 손을 까닥 밀어 줘.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하...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오케이. 돌아오시고 다시 셋. 쭉. 자. 됐어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스쿼트 해 보세요. 오. 어때요? 좀더 편해졌나요? 자. 어? 네. 걸린다. 여기 딱 지금 텐션 잡혔죠? 네. 어. 그리고 내려가도 허리 부담은 별로 없을 거고 자여기서 포인트는 하체를 잘 쓰고 싶은데 내가 어디 한 곳에만 많이 몰린다는 라 거는 내가 음. 운동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활성화가 그쪽으로 몰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방향을 바꿔준다 네, 안녕하세요 태피 대치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휘재 트레이너라고 니다 이휘재 선생님 제 스타일대로 보여드리면 네. 열어놓고 내려갈 때 엉덩이 수축한 느낌으로 갔다가 휴! 어, 뭐야 왜, 왜 나.. 나.. 나왜 이렇게 나져?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약간 들린다는 느낌까지 사실 제가 하는 스타일이랑 거의 똑같아요 한 가지 그냥 다른 스타일 하나 보여드리면 살짝만 등판도 빼고 뒤로 기대주시고 무릎을 살짝 간격을 좁혀주시고 약간 앞으로 밀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어, 살짝만 근데 요추가은안 바뀌게 이렇게 아. 여기에 여기에 각을 열어줘 그냥 열어주고 힘을 눌러 그리고 내 손가락을 직근으로 들어봐 밀어봐 아. 어그 상태로 들어올려봐 하나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봤다 둘둘 그렇죠 둘, 셋 아. 지금 여기에 원래 무입되던 결이 요쪽이라고 하면 지금은 요쪽으로 옮긴 살짝 바깥으로 네 살짝 더 바깥쪽으로 옮긴 내가 가장 잘 먹는 곳에서 약간의 위치 변경을 하되 가지고 가는 거는 똑같이 가져간다 자 시작 <웃음> <웃음> 자 오늘 스프레이 빡세게 바르고 오신 유해지 선생님 넷 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왔냐 이 하나 <웃음> 둘허리좀더 <웃음> <웃음> 펴서 뒤로 고정 어, 밀착시켜주고 상체 세워도 괜찮아요 저배 힘주시는데요? <웃음> 여기에 집어주고 살짝 눌러주면서 끌어올립니다 자 시작! 하나, 그렇죠 자 둘, 쭉, 그렇죠, 오, 셋 허. 부드럽게 꾹, 쭉 하나만 더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제, 지난 촬영 때 둘이 살때 약간 아, 아. 붙어가지고 막 너무 둘이 이걸 했죠 상태로 열었다가 모아주고 여기서 네거티브 간다 하면 때 마탱에 갔더라고요, 저 네, 사람이. 둘 다. <웃음> 제가 그때 살아남았던일딱 하나입니다. 가슴은 같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깨는 갑자기 티칭 모드로 저희가 갑자기 바뀌면서 그냥 제가 조졌죠. 여기를 밀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려갈 때도 모은다는 느낌. 넷. 아. 자, <웃음> 다섯. 야 이거 이렇게 무겁 자, 여섯. 우리 거 조금 <웃음> 자, 넷. <웃음> 자 하나만 더. <웃음> 다섯. 아. 오케이 좋았어. 아 전기 올라. <웃음> 아, 잠깐만. 아. 자 고. 아. 하. 음. 자, 둘. 음. 자, 1 0인들 조심하고. 음. 셋. <웃음> 자, 넷. <웃음> 자, 다섯. 야, 야, 너무 좋아. 음. 자, 음. 다섯 개. 다섯 개. 음. 하나. 에이, 아, 좋다. 어. 아, 나만 죽을 수 없지. 아! 아 결혼하면 좋죠. 좋죠? 예. 네. 요즘에 다시 시작하셨던데. 예. 네. 아, 그 다시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맞네.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웃음> <웃음> 아, 저도 저도 첫사랑이랑 결혼해서. <웃음> 네, 그러니까. 아, 다시 다시 잘 예. 네. 첫사랑 만나고 있어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운동 자, 일단은 스미스 머신 왔습니다 네. 뭐 원래 하는 방법을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웃음> 셋넷 하나만 더 할게요 오케이 사실 이렇게 계속해도 어차피 좋아질 거예요 현동 씨도 좋아질 건데 <웃음> 자 심플하죠? 아까 전에 익숙하게 보여주신 자세는 본인이 가장 잘하는 자세였고 네. 현동 씨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고관절의 각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발 살짝 좁혀서 네. 좀더외측으로 싣고 싶다면 스쿼트 할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스쿼트 할때 같이 일을 하기 힘든 게 엉덩이죠 그렇죠 어, 엉덩이는 왜냐면은 결 자체가 다 가로로 되어 있고 네. 이, 이+ 운동을 보완하니까 맞아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잡을 때불편한게 당연하지 앉을 때 고관절이 잘안 열리니까 맞아, 맞아. 근데 우리는 아까 고관절 활성화를 해놨어 네. 그러면은 무릎을 살짝 좁고 힌지를 접어, 약간 접어준다는 느낌 여기서 둥근에 살짝 밀어낸다는 느낌 이 정도. 응, 응, 그렇죠 그 상태에서 안 이거. 포인트는 앉을 수 있는 만큼이에요. 억지로 아닙니다. 네. 자, 앉을 수 있는 만큼만 그대로 내려가면서. 와 내측은 이게 딱 들어가는구나 이게. 알아서 정기죠? 아아 네. 근데 이게 더 내려가려면 사실 얘가 일려줘야 돼. 아 그러면은 여기서 자꾸 올라왔다가 내려가볼게. 내려가면서 걸어서 그대로 바, 발바닥으로 진을 밀었다가 바로 받아주는 거죠. 둘. 이런 식으로. 네. 대신에 이거를 완전히 풀로 올라와 버리면은 사실 얘를, 얘가 잠겼다 풀었다다가 하 버지니크 쉽게 할수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의 제한은 두고. 밀어주는 거죠 하나 그렇죠 예. 네. 이 범위는 개개인이 가능한 범위가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얘는 둥근 개입이 적어지는 만큼 무게를 많이 치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리를 잡아놓고 자 여기서 힌지 접으면서 무릎 먼저 접히고 그 상태에서 발바닥 전체가 무게를 받아주되 골반이 여기가 부담가지 않을 정도로 내려오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다시 하나 다시 둘쭉 아홉두 개만 디에 있습니다. 어, 왜뭐왜멈들어성이요 자, 쭉. 쭉. 자, 바 발뒤미다 15개. 5개 더. 딱 가동거미를 억지로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지점에서 발로 치면 밀어내듯이 그냥 밀어내면 되는 거죠. 예. 네. 정말 이거 되 제가 걷어 줄게요. 자, 걷옵시다. 잠시만요. 이상한데 여기 걷고 있을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웃음> 자. <웃음> <웃음> 아, 이런... 너무 운동운동 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렇게이렇 이렇게, 이로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끊기지 않게 갑니다. 셋. 자, 두이더 넷. 이 하나만 더다이 좋았어요. 오케이 자, 사이드 하치 이 여기 분리 나오나? 분리또잘 나와 사이드는 다이어트 하면은 여기 햄스트링 아니 햄스트링 말고 여기 대퇴 직근에서 발라지는거 이거 한 개부터 뺄수 있는 거안 빠진다 <웃음> <웃음> 고관들이 쓰이면 깊어져 이게 어, 어 어떻게 쓰는 거야 그거는? 지금 한 것처럼 어, 이런 것들에서 응용해서 어.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어? 아! 어. 아 어, 뭔가 뭔가 꿈취하잖아 어. 어. <웃음> 어, 나오잖아 아니 꾸지꾸지거려어 뭐, <웃음> 이거, 이거 그러니까. 살수 있다니까 네. <웃음> 태핏청담에서 필라테스랑 PT 같이 진행하고 있는 김다은 트레이너입니다 아 김다은 트레이너님 이게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네. 저희 대치에도 있고 청담에도 있는데 사실 부티 빌다가 저는 남자분들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하는 것도 있어요 남자분들이 둥근을 잘고 쓴다라는 오. 것들이 저는 개인적인 피드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이분의 골반이나 엉덩이 힘이 좋아지면은 네. 이미 허벅지랑 다 좋아 그렇죠. 근데 그무게빨로 버티다 보니 개인 운동가 되면 허리 다쳐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내가 커버를 할까 하다가 부티비더를 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처럼 발목이 안 좋은 분들은 어쨌든 가는 범니가다안 나오잖아요. 그니까 러 예로라도 늘리고 조이고 네. 하자 이런 좀 옵션도 있습니다. 잠깐만 진할라 그래요. <웃음> 진심 진심 진짜로 네. 진짜로 진심 풀어드려요. <웃음> 올라오면 어 진짜로 진짜로 올라온다. 아니 진짜로 자 다리 올려볼게요. 자 자세부터 세팅할 건데 자등 기대해 주시고 방한 쌤 제일 편한 자세로 자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힙으로 올리시는 게 좋아요. 배치기 하면 안되고 무릎이 거울 쪽으로 밀리면서 밀어 올리느냐. 네. 그 다음에 무릎가 무릎을 많이 안 밀고 내려가 보세요. 얘는 가만히 최대한 가만히 두고 얘로만 밀어 올리느냐. 중근으로만. 어 느낌 아그 자기가 어디에 포커스를 잡느냐에 따라서 엉덩이에 들어가는 자극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처음 써봐. 처음 써봐요. 처음 편하게 딱 걸어주시고, 자 밀기 전에 살짝 저항만 줘서 중부에 힘잘 들어가는 느껴 봐봐요. 중간에. <목소리> <참 너무 정보네. 목소리> 응. 자 올라가서 멈출 때, 자두 가지 느낌 차이가 있어요. 자 얘를 <목소리> 밀어내면서 힙이 올라간다 생각해봐. <목소리> 이때 느낌, 일 <목소리> 번. 아자 다시 내려가봐요. 내려갔다 올라올 때 이제 얘는 많이 안 움직이고 <목소리> 이 골반만 하늘로 올라간다 시에이자. 추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목소리> 자 올라갑니다. <목소리> 다운 선생 뒤 <뒤로> 누르세요. <목소리> <목소리> 자 뒤꿈치로 누르면서, 어? <목소리> 자 올라가. 이 <요> 느낌, <목소리> 요 느낌으로 가는 거가 두 개가 차이가 있다. <목소리> <목소리> 처음 거 자세는 조금 더 이게 중근 아래쪽. 여기 힘 많이 갔는데두 번째 거는 좀더둥 상부? 네, 위쪽. 중점으로 네, 위쪽. 예, 예, 거기로 예, 힘 맞아, 많이 맞아요.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거가 여기서 살짝 무릎 앞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음, 가는 거. 그렇죠. 무려주면서 여기 완전 잡히게. 예, 자, 골반을 이제, 그냥. 그냥 쉬고 얘는 이제라고 이제 골반 자체를 밀어 올립니다. 우리가 서서, 서서 엉덩이 잡고, 여기 앞에 편다고 생각하고 쭉 밀어주면 엉덩이 힘들어 가거든요 그 느낌을 더 강하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딱 잡아주고 거기서 이렇게 내었다 여기가 풀리면 바로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그렇죠. 밀어주면 아아! 잠천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햄스트링지려라 그래 내려와 내려와 자자 <웃음> 자. <웃음> 재밌는데요 이거? 남자분들 많이 해요 되게 재밌는데요? 네도움 네. 많이 됩니요 아니 됩니다. 되게 좋다 여자들 이런 자세로 한번 해보면 좋다 힌지가 잘 나오시는 분은 오케이 저 하라고요? 봐 하라고? 힌지, 힌지 잘나와 야, 너무... 오늘 저뭐 무분할이에요?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참나 너무하시네 진짜 네? 해야 되는데 콘텐츠를 위해서. 다리는 좀더 와이드로 벌려주시고요. 네, 좀더 와이드로 벌려서 각도도 한 15도 정도 더 벌려줄게요. 네. 네 엄지발가락 잘 눌러주시고, 얘는 좀더 둥근 꼬리 쪽에 집중해서 자, 골반을 완전 전방 경사로 네. 만들어놓고 말아주면서 올려주실 건데, 아 말아주실 때 네. 대퇴는 외회전해서 완전히 돌려서 뒤쪽에서 뒤쪽. 만나는 그렇게까지 과하게 하실 필요 네. 없고요. 네, 네, 네. 자, 무릎은 고정된 상태에서 대퇴만 돌릴 거예요. 음. 일단은 음. 이거를 좀 만들어주고. 네. 여기서 늘렸다가 회전하면서 실물이 말아주실 거예요. 네, 여기 끝까지 들어와 아 다시 죽인다, 천천히 모신 이거 전방 경사 만들면서 내려갈 거고요. 전방 경사를 만들어서 내려고. 그러니까 음. 여기서 이렇게 쏙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만들어서 내려갈 거고 늘려줄 거고 올라올 때 대퇴 외 회전해서 완전히 여기서 조여줄게.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와 상체도 같이 움직여 주세요. 시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나 아 다시 늘리면서 내려가시고. 이 엉덩이 네. 최하단 부분 있죠? 네네. 최하단 부분, 확실히 거기가. 어이, 꼬리. 거기 사실 완벽한수 축감을 느끼기 힘들잖아요. 음. 다끝나고 거기가 좀 타이트한, 탱탱한 느낌? 그 느낌은 나는 것 같아, 지금 확실하게. 아까는 둥근의 상부, 거기에 데미지가 많이 갔다면은, 이거는 조금 더 대퇴골 회전시키면서, 네. 여기까지 힘 들어갈 수 있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피 청담점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자, 김수정 선생님 네. 혹시 평소에 많이 하시는 게 워킹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저 그거 죄송한 얘기지만 런지를 네. 아예 안 합니다 아 오케이 네. 그리고 수정쌤 힙 때리는 런지로 한번 아... 티칭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오케이 그러면... 뭘 때린다고요? 힙 힙을 때린다고요? 네. 주먹으로 때리면 손바닥으로 때려요 아 네? <웃음> <웃음> 자 런지 자세 편하게 한번 잡고 오실게요 런지를 뭐 보통 이렇게 잡을까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뒤꿈치 바짝 들어주시고요 바짝 들게요 네 그냥 바짝 들어놓고 지금부터 우리 뒷발은 엄지발가락만 최대한 압력을 주지 나머지는 보조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엄지발가락에 힘을 잘 주려면 얘가 밖으로 벌어져야 돼요 아 어, 자연스럽게 밖으로 벌려주시고 어. 실제로는 얘네가 운동을 하지만 컨트롤은 왼쪽에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쪽 무릎 살짝만 접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무릎 이쪽 무릎 접어보세요 접는데 얘 팔, 얘를 팔얘 45도로 오픈시킨 상태에서 얘랑 얘랑 같은 선상 맞춰서 오픈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응 그리고 몸아 세워주시고 자 여기서 간단합니다 자 얘는 그냥 움직이는 거고요 뒤에 있는 무릎을 바닥으로 그대로 내려가면 알아서 걸려요 자 올라오시고 둘 이렇게 왼쪽이 통제하면서 오른쪽이 움직이는 건데 이때 힌지 자체를 그냥 바닥으로 그대로 눌러준다 상체 억지로 안 세워도 돼요 오히려 상체가 약간 내려가도 무방하니까 고관절을 아 뒤로 눌러주면서 내려가게 되면 아자 여기가 땡땡하게 잡히고 아 자이 상태에서 무릎을 무릎의 기능 자체는 얘랑 맞추는게 안전하죠?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안전하게 맞춰놓고 여기 벌써 페였죠페이죠이 네. 상태에서 고, 여기 내 손가락만 더 찝어줘서 내려가죠어 어, 그러면서 얘는 오픈시간에 떨궈버려 그냥 떨궜다 올라오세요 하나 쭉 아니 <웃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웃음> 11자 아웃 걸어서 내려가면서 고관절 중근 빠지면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걸어주시면 돼와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예를 어서 고관절이 말려 들어가게 되면 안 나오죠 빼주면 잡히죠 걸어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우와 이때 씨...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점프해서 찍어버려도 계속 걸리게 돼 있어요 뭐야 이거 보품은좀더 길게 너무 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그러고 계세요 이렇게 내가 뻗었을 때 이렇게 각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벌릴 때도 어떻게 보면 이게 90도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네. 근데 이렇게 몸이 돌아가 있는 거지 아... 그리고 빼고 들어주면 그냥 얘만 접으면 알아서 얘는 수직으로 떨어져. 여기서 이 무릎 접어볼게요. 이 무릎만 접어요. 수, 천천히 접어요. 뒤꿈치 도 올려. 여기서 얘만 접고 고관절 풀면서 내려가봐. 여기 어때요? 둔근 아, 잡혔죠. 네, 네. 그 상태에서 그냥 움직여주면서 눌러주는데 이때 무릎이 과하게 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얘를 뒤로 눌러주세요. 무게 중심을. 아, 그러면 둔근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직근 네. 걸리고 외측까지 걸립니다. 오늘 이, 이 동작 처음 해봤는데 둔근에 네. 네, 많이. 조금 어, 그, 너무 방송맨 다니까. 무려 가까워. 어조가 어조가 네. 약간 인위적이신데요. 어, 어, 많이 인위적. <웃음> 나 지금 <좀> 당황했어요. <웃음> 어. 근데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할때 균형을 잘못 잡았거든요. 네. 뭐 잡고도 해 괜찮나요, 그러면? 아, 그럼요. 처음에 불편하시면 균형을 잡고 하시면 되시고. 네. 그, 저, 이제 저랑 타이밍 좀 맞춰 주시면 안 될까요? 혼자 <웃음> 가시마시고. 자 하나, 하나 둘. 둘. 자 이제 보시게 되면 두분이 벌어지는 각은 달라요. 당연히 개인 차가 있는 거고 둘다 좋은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 시청자를 위한. 이제 첫 번째는 두발 사이에 우리가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만 서시고요. 이제 발을 한보 그리고 반보 앞으로 나가주세요. 뒷발은 을발 힘을 빼려면 우리가 발가락만 살짝만 대주고 뒤꿈치를 떼준다는 생각으로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허리를 너무 세우지 마세요. 아 허리를 너무 서, 세우게 되면 이제 네. 허리에 자극이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준 상태에서 하시는 게 네. 조금 더 쉽게 접, 접근하실 수 있으세요. 네. 첫 끈을 수대로 죄송해요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웃음> <웃음> 야 이거 이거는 진짜 헬스티비 헬스티비 헬스티비 헬스티비 헬스티하셨었어요아 진짜요? 이렇게 <웃음> 네.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살짝만 밀어주세요 살짝만 오른쪽 다, 네 왼쪽 다리 엉덩이 살짝 밀어주시고 그대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쏟아진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어. 밑으로 이 어. 왼쪽 엉덩이 늘어나는 거 맞죠? 네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나주세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뒷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네. 빼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왼쪽 다리로만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엉덩이 근육에 굴, 굴곡이 많이 생기면서 조금 더 근육을 많이 써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까랑 이제 방법은 똑같은데요 네. 마찬가지로 상체를 앞으로 숙여 놓는다는 느낌이 있으려면 발이 너무 앞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스미스 머신보다 살짝만 뒤로 뺀다는 생각으로 네. 자, 자, 자세를 잡으시고 네. 그대로 한쪽 발을 뒤로 뺄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발에 힘을 뺀다, 빼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네, 앞발에 중심 잡고 상체 앞으로 많이 숙여준 상태에서 힙인지 주고 어, 여기가 바깥으로 어. 야. 아, 이런 식으로 보폭을 너무 과하게 뒤로 많이 빼시면 뒷발에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포, 뒷발은 포그... 밀어내는 게 아니네요. 네. 말 그대로 지지만 네, 살짝만 하시고요.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핏에서 트레이너 하고 있는 어, 올해 1 0년 차가 된 트레이너 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진 휘입니다. 휘 선생님, 브이 스쿼트, 브이 스쿼트를 왜 해야 되나요? 저처럼 스쿼트가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운 분이 있을 것이고 네. 반대로 아직 근력이 약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V스쿼트이고 V스쿼트는 상대적으로 궤적 자체를 좀더 자유롭게 쓸수 있다 자, 저는 이제 대퇴 앞쪽이나 네. 외측 쪽에 좀 많이 갈 거기 때문에 네. 발끝을 과도하게 팔자로 가진 않을 거예요 아네 살짝 11자에서 가동범위가 나올 수 있을 만큼만 발끝을 살짝만 오픈해주시고 살짝만? 네. 그 상태에 일어나신 다음에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자 편하게 그냥 등 전체가 의자에 붙어 있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천천히 중량감을 느끼면서 내려왔다가, 자 여기서 쭉한 번에 밀어내고, 자 이때 발 뒤꿈치가 힘을 더 많이 줄수 있도록 하시면은 엉덩이와 대퇴이두 쪽에도 조금 더 자극을 음. 네. 가져가시면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주의항이라고 하면은 하시다가 힘이 빠졌을 때. 엉덩이나 허리가 벤치하고 패드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되게 운동 잘하시는 거예요. 체간 자체를 잡아주는데 들고 빼버리면 불안해지기 쉬우니까 그걸 다 잡아놓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죠. 열고. 아니 열개 했는데 무슨 일곱이에요 일곱 지금? <웃음> 일곱 개는 아니야. 야 진짜 일곱 개는 아니다 진짜. 아. 자 아우. 아, 잠시만. 아! 자, 아나 못하겠어. 마무리 멘트 세요자 지금까지 저희 탭핏에서 <웃음> 진행한 하체 운동이었고 같이 운동을 할까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저는 빠졌고 저희 선생님과 함께 같이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생생근육통 탭핏에서 진행했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게스트와 함께 운동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근육통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